어? 학교 끝났다 집에 가야지 롤롤랄라. 저기 리아야 어? 있잖아 왜? 오늘 우리 집에 올래? 내가 너네 집에 왜가는데어그 있잖아 우리 집에 햄스터가 생겼거든 어? 우와 진짜? 그럼 나 보러 가도 돼? 응! 물론이지 <웃음> 와 진짜 귀엽다 음+ 음+ 음 해바라기 먹는 거좀봐 미아야 네가 더 귀여워 와 나도 햄스터 키우고 싶다 난널 키우고 싶다 뭐? 어? 아니야 어쨌든 너무 귀엽지 너도 엄마한테 분양받고 싶다고 해봐. 난 아마 안될거야 아 어? 왜? 우리 엄마가 지 닮은 건다 싫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내가 세 마리 분양받았거든 너한 마리 줄게 너희 집에 가져가 봐 하지만 엄마가 엄청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음 아니야 우리 엄마도 처음엔 싫다고 하셨는데 귀엽다고 이젠 나보다 더 좋아하셔 음, 그래 한번 용기내서 말해봐야겠다 좋아 그럼 이세 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가야겠다 어떤 녀석이 좋으려나? 어? 어? 이 녀석 봐라? 굉장히 귀엽네 좋아! 이 녀석으로 정했어! 어머! 어머! 어머! 조용히 해 리아야 에? 왜,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쥐가 들어온 것 같아. 어, 깜찍해. 어, 어. 어? 어, 엄마 혹시 저 햄. 그 쥐돌이 녀석 우리 집 치즈를 훔쳐가. 쥐덫으로 확 잡아서 부글부글 끓는 물에 풍덩 넣어줄 거야. 어, 징그러운 치. 난 세상에서 쥐가 제일 싫어. 가자. <웃음> 햅스터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그래 밥먹자 배고프지 자 찍찍찍 가져와 수액! 음, 음, 굉장히 칫찍. 고소하고 달달한게 호박씨의 맛이 느껴지는 것 음. 같지 않니? 찍찍 칙칙. 찍찍찍찍 어, 음. 밥은 요만큼을 줬는데 똥은 산처럼 싸네 음. 와, 역시 귀엽다니까 <웃음> 똥이야 상관없지 촤착 <웃음>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 얼마나 쌀려나 기대가 되는데. 와. 찍찍아. 그럼 우리 이번에 노래 불러볼까? 우리는 환상의 콤비가 될수 있어. 한번 불러보자. 나는 개똥벌라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야야! 야야 야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야찍야찍찍야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야찍야찍찍찍찍찍찍찍찍찍아찍찍찍찍 <웃음> <웃음> 엄마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에찍찍찍찍찍찍찍찍 <웃음> 밖에서? 아.. 어, 이상하다? 분명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냐? 어? 어. 에휴, 어쨌든 찍찍이가 나오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쥐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응? 어? 알았지? 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오. 아. 흠. 그래! 일단 네 이름부터 정해줘야겠어 이름이 뭐가 좋으려나? 음. 가. 네 이름은 이제부터 리토리아. 착착 아, 착아또 배가 고프다고? 참나 진짜 햄스터가 아니라 돼지네. 여기 밥 먹어. 착착. 음. 음. 우마이. 착착 착착 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졸리다. 나 잠이나 자야겠다. 같이 자자. 착착 착. 자자. 한번 먹볼까음 배고픈데? 찍찍 찍찍 음 왜 줘? <웃음> <웃음> 분명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 있나? 어. 리아야! 쥐 못봤니 쥐? 마? 뭐? 못봤는데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쥐가 이 근처에 왔었는데? 음. 침대 밑에? 아니야 침대 밑도 아닌 것 같고 대차 어디로 간 거야? 어. 리아야 쥐가 보이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돼? 네, 네, 어, 엄마 <웃음> 어? 어? 안되겠다 아무래도 햄스터를 숨길만한 장소를 만들어야겠어 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리뷰왕 김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볼 햄, 햄스터 집은요 아주 비밀스럽고 우리 귀여운 햄스터를 위한 비밀재배야 일단 벽에 구멍을 뚫어줄거예요 햄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래 비밀공간이라고 해서 햄스터가 굉장히 마음에 아프지않게 넓게 넓게 지어줄거예요 그리고 안에선 볼수 있지만 밖에서는볼수 없는 이 시크릿 유리 깔아준다 줄 문도 아주 특별하죠 비밀청문이에요 사람이 치거나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어지잖아요 오직 열수 있는 건이 마법의 해복 이로 인해 멋진 햄스터의 집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저희 햄스터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밑에 잔디도 깔아주고요 햄스터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난 뒤에 마실 물도 넣어준 다음에 해바라기씨도 양껏 뿌려주면 햄스터를 위한 러브하우스가 완성 아주 럭셔리한 햄스터 룸이 완성되었어요 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건 맛있게 한번 지어보세요 음? 어. 우리 집 앞에 왜 이렇게 도시부?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여보였군요 여보였어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강도라도 든 거야? 어? 아니 강도같은건 없어 여보! 그럼! 집에 쥐가 있어요 쥐가? 그래요 쥐! 아니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어 쥐가 있 이렇게까지 해! 왜 그러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는 쥐가 싫으니까! 음. 잠깐! 어? 쥐가 오줌을 쌌나봐! 쥐의 오줌 냄새가 들려! 아니! 음, <웃음> 맡아줘! 어. 향기가 난다고! 어, 어 맡아봐봐 계속 맡아봐 어디있는데 쥐가 어디있는데 여기다 여기 근처다 어, 어 여기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 어, 어 연말,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리아야 바른대로 말해 아니, 이 방에 쥐있지 아니 없.. 어, 없는데? 거짓말 아니야? 찡찡찡찡찡찡 어? 어? 찍찍찍찍찍찍 저저 제가 낸 소리예요 엄마 아니야 <웃음> 여기서 햄스터의 똥 냄새 방구 <웃음> 냄새 네? 찾았다 여기야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웃음> 어? 그..그..그건 몰랐는데? 엄마한테 어, 혼날까봐 이야기 못했다고요! 제 햄수도 어쩔 거예요! 엄마 미워! 어, 이걸..어떡하지? 어..아직 아, 어? 햄스가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볼게! 어? 없어요! 햄수야! 어? 아 없어졌는데? <웃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 어. 베아야 아휴... 아들... 좀 진정해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대신 거실에 엄청난 걸 준비해놨어. 그래 엄마 좀 따라와 볼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 알았지? 어? 어? 나 여기까지? 에 자유기. 네 햄스터 엄마가 찾아왔어. 네햄스 어? 어? 어? <웃음> 어, 엄마가 미안해서 엄마가 어젯 밤에 한숨도 안자고 햄스터를 찾았단다 음. 엄마 그러면 햄스터 키우시는 거 키, 키, 키우는 키키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지 지같이 생겼다고 싫으시더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고 싶다니까 허락해 줄게 어? 어? 어? 어? 엄마? 감동. 콩,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소 어? 소 어? 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